m i 까요 네. <웃음> 그 어, 미래 노랜드에 워치넥스트라고 다음은 뭘까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어, 어, 미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여서 우선 음악 자체로도 좋고 어, 노래가 담고 있는 이기니가 너무 좋아서 노래에 맞춰줄 수있는요 이게 이달 작업할 수있게되어서네 네, 먼저 빅티씨에서 만나요 네.